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공방연구소 청풍소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르신, 음. 노인의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음.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고 잠귀가 밝아지고 초전적 잠이 많아지고 새벽에 깨고 잠의 질이 떨어지고 야,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 서러운 건 아니고요 뭐 그건. 전 서러워요 나이 드는 거 아니 그건 과욕이세요 근데, <웃음> 아니 나이다니요 나이,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서, 서럽다고 나이를 안 먹고 뭐 즐겁다고 <웃음> 나이를 아니, 못 나이는 아, 먹는 아, 거요 서러워 뭐. 아니 나이는 뭐 수능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에 맞게 살면 되고요 조금 더 젊게 사는 방법은 내 나이를 잊고 사는 것은 좋은 거였고요. 음. 그런데 몸이, 몸이 나이로, 안 잊어져 나이를 몸이 나이를 인식하게 되는데 <웃음> 아이고 아이고 엄청 <하면서> 일어나고 <웃음> 중간에 새벽에 탁 눈을 떠주고 아우 날먹잠 사람 없으시나? 이런 경우들 음. 근데 보통 60, 70, 80 음.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의외로 잠에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저는 그거를 호흡과 연관성을 음. 어느정도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수면에 대한 연구가 많을 것 같죠? 별로 없어요. 그, 그렇게 그 중요한 수면이? 왜 그러냐면 음. 연구를 하려면 네. 대상이 있잖아요. 네. 아~~ 음. 대상이 뇌하고 관계된 거라서 그래요? 대상이 음. 네. 연구를 하려면 뭐 물어보기라도 하고 네. <웃음> 살아있는 하여튼 뭘, 대상 뭘 검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뭔가 하려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음. 자는 사람한테 물으면 <웃음> 무슨 댓글을 하겠으며 무슨 피드백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뭐 자는거 아, 아프냐? 어. 자네 <웃음> 힘드니? 자네 모른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 수면학이 대동을 한게 뇌파를 할수 있게 되면서 뇌파를 분석하면서 음. 아! 이 뇌, 이런 파형의 뇌파는 어떤 상태구나라고 음. 하는 것을 음. 우리가 이제 조금 알게 되 거죠. 그 정도만. 그거를,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붙여보면, 자는 음.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음, 음. 그래서 뇌파를, 이제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이제 센서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뇌파는 뭐고, 이제, 그러면서 이 파형을 분석해서, 아, 뇌가 활성화돼 있구나. 내가 음. 이게, 좀 천천히 뜨니까 이건 깊은 잠에 들어갔구나 이런 음, 음, 음. 정도를 파악해 아주 굉장히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단계 기초적인? 초보의 단계거든요 사실 수면 단계가 그리고 워낙 광범위한 수면이 음. 따져보면 엄청 수면에 영향 주는 요인이 들 많은데 그거를 다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음. 별로 없고 음. 사실 돈 되는 부분의 연구가 많지 돈이 안 되는 분야는 연구가 굉장히 미진한 거는 저번 주에 살면 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수면은 사실 돈이 별로 안 되는 그러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아프기를 해서 뭐 돈을 어. 쓰겠어요 워낙 장기간 누적되어서 생긴 어떤 문제. 음. 어. 그리고 이제 수면에서 제일 발전하는게 불면증이죠. 불면증은 약. 그렇죠, 약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 연구는 음. 제약사에서 불면증을 하고. 근데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약을 먹여서 재우는 거잖아요. 애를 이렇게 신경을 좀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 그러니까 또는 뭔가 이 상태를 좀 이렇게 해롱해롱하게 만들어. 매롱매롱. 그냥. 그어지, 그거지 수면증의 어. 원인을 개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어쨌거나 수면의 문제, 수면의 연구 굉장히 개척해야 될 분야가 음. 연구해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수면 더구나 연구가 안될 건데요. 음. 노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돈을 잘안 씁니다. 특히 잠에 대해서 돈을 아프면 어쩔 수 없게 쓰는데 음, 음, 음. 아프지 않은 거에 돈을 쓰질 않죠 음. 그러면 그 부분에는 연구가 진행이 안 되고 음. 발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결국은 이 수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목과 숨이거든요 음. 뇌가 여기 있으니까 수면은 뇌를 위한 시간이에요 잠을 자지 않으면 뇌는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쉬는 거는 눈만 감고 이렇게 아. 하게 누워 있어도 음, 몸이 있으면. 좀 회복이 되는데 음. 뇌는 아니거든요. 그냥 잠, 잠에 잠 들어가야 돼요. 음. 그래서 외부와의 음. 이런 반응들이 차단되는 상태, 음, 음, 그게 잠이잖아요. 음. 그 단계에 들어가야 뇌가 쉼을 갖는, 그리고 쉬기만,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도 해야 되고 뇌가 하는 일이 많아요. 다는, 음.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는 시간이내 그 일을 위해서도 음. 다 정리할 것도 정리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수면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아이 때는 수면생이 되게 길고, 음. 깊은 수면, 렘 수면이 되게 많아요. 음. 그때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 보통 10대 후반, 음. 뭐 이제 성인, 음. 그 다음에 한 50대, 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보통 25%, 25%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깊은 수면 25%, 렘 음. 수면 25%가, 음. 그냥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음. 그 수면 내가 6시간 잤다 그럼 반절은 얕은 수면 음. 그중에 반절 25%는 깊은 수면 그중에 25%는 냄수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수면을 음. 한 거거든요 음. 근데 노인의 그 수면 분석을 하는 거 보면 깊은 수면이 거의 안 나와요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5%, 7%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수면의 질이 안 음. 좋죠 냄수면은 음. 가끔 좋다와요 그만큼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이 음. 수면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그러면 음. 그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왜 음. 그래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도 그렇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오만 생각이 나다 보면 근데 음. 처음에 잠들 때는 물론 그 생각이죠 생각이 자꾸 나를 깨우는데 잘생각해 보면 초저녁에 막 어르신들을 보면 막 졸려갖고 주말 연속극 보다가 자고 8시는 꼭 보셔야 되고 이제 그거 응. 보시면서 주무시고 와. 있지. 그게 뭐냐? 몸이 되게 피곤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면은 사이클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하게 멜라토닌이 풍만해질때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음. 이게 다 깨져있는 상태가 돼요. 음. 그래서 몸이 되게 피로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막그 피로가 누적되어서 음. 나도 모르게 이제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길게, 깊게 툭 자면은. 음, 다 회복이 되는데. 음. 그게 아니고. 중간에 새벽에 깨네. 한한 음. 9시쯤 잠깐 잤다가는 음. 한 12시, 1시나 돼가고 깨가지고 이제 잠이 안 들어가고 환장하죠. 그러니까 또 TV 보다가 또 깜빡 졸다가.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워. 운 근데 이게 잠이 안 드는 거는 이제 생각이 많고 또는 중간에 깨서 잠이 안 드는 거는 그런데 낮잠 자면은 또잠못 자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의 질이 떨어졌다. 그럼 절대 낮잠 자지 말고, 초저녁에 자지 말자. 음, 일단 버텨보자. 활동을 해서라도 버텨보고, 음, 음, 평소에 내가 10시에 자면 10시부터 잠을 자자. 음, 이제 그게 기본이 음, 되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중간에 깨는 거는, 연이 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음. 숨 쉬는 문제 때문에 깨요. 숨이 답답하니까, 막히니까, 살려고 깨는 거예요. 목이 그리고, 막히니까. 음.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중간에 오줌 싸로, 음. 일어났죠. 음.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난다. 근데 자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거나 맥주를 막 베쳐주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립선에 문제가 있다비뇨기까지 음. 하는 거야. 음. 그또도 그것도 이상은 없는데 음. 자꾸 일어난다. 음. 소변이 마렵다고. 근데 음. 소변은 또 많이도 안 나오고 음. 그러면 당연히 호흡의 문제로 인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잠이 깨으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음. 잠이 음. 고 음. 명분. 명분은 잤는데 소변으로 잠. 음, 너 그때는 그 중에 가장 약한 것들을 이제 건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자다가 눈이 탁 떠졌어요 내가 잠이 왜 깼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음. 근데 그전단계 호흡을 들어보면요 음. 하다가 숨을 안 쉬어요? 음. 그런데도 나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모르고 자는데 음. 그냥 자는데 뭐 고통스럽게 자는데도 뇌는 고통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 한계치를 벗어나서 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음. 후, 후, 숨을 음. 후, 후, 쉬거든요. 음. 그때 내가 빡 깨는구나. 깨죠. 음. 그러면 사내가 내가 자면서 내 코근 소리를 들었다. 코근 소리를 자기가 듣기는 쉽지 않죠. 맞아.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코골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깼다고 하는데, 어. 계속 코골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어. 아. 그것처럼, 아, 이게 코골이가, 코골이가 있고, 이렇게 무업의 상태가 돼서, 이 뇌가 정말 이게 산소로 필요할 그 음. 단계에서 뇌가 어디가 팍아프다거나 <웃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사람들이 어. 인지를 할 텐데, 아프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문제네요, 아프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그래서 사람이 살겠죠. 그렇죠. 이게 잘 때마다 이게 뇌가 어디 콱콱 찔리고 아프고 막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나타난 반응 중에 악몽을 꾸는 거죠. 어. 어머니 경우는. 에. 자꾸 밤에 응. 뭔가 목을 조르는 꿈. 아, 그죠. 그리고 계속 막 누군가 쫓기는 꿈. 아. 깨어나야 되니까 아. 뇌에서는 뭔가 인간이 빨리 깨어나게 하기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응. 그 경고 신호를 막 꿈에서 아. 막 뭔가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아, 뭔가 뇌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뭐, 해요. 깨워야 되니까. 깨우니까. 오직 말해오는 꿈. 어, 응, 응, 응. 그래서, 오줌이 마려운 감각을 느끼거나, 악몽을 음. 줘서 놀래서 깨게 하거나, 음. 목 조르는 거를 막, 그, 실제로 그런, 아, 아, 아. 목을 두르는 꿈을 꾸는 거죠. 아, 아. 놀라서 팍 깨니까. 아. 아. 하, 그러면서 막, 땀을,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음, 음, 음, 음, 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음. 진짜 과학이 발전해서, 음. 그런 상태를, 시각화 될수 있는 음. 잠이라고 하는 메르나르 메르베르의 음. 꿈 소설을 보면 음. 그거 연구하잖아요. 음. 꿈을 영화로 만드는 음. 음.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자는 동안에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는 정말 벌어져야겠다. <웃음> <웃음>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자는 동안 깨어나기 직전의 상태는 뇌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음, 몸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 상태는. 어, 이를 쓰고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잠이확 깨버리고 음. 거기서 이제 잠을 자. 다시 들기가 음. 쉽지가 어려워. 않은 어려워진 있죠? 거죠. 예. 그래서 음. 결국은 호흡의 분야다. 음. 음. 나이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힘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혀도 더 말리고 말리고 음. 어린이들 자는 거 보면 대부분 호흡. 맞아요. 그렇게 잠시. 화가 말려서. 정말, 아, 숨 쉬는 게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호흡. 음. 그 다음에, 간녀인 호흡. 음.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하다가, 그냥 코 안고 나올 는 어르신도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음, 음, 음. 그럽니다. 잘 보세요. 음. 대부분의 어르신들 그렇게 죽으세요 그러다가, 음. 자다가, 자다가 어 눈을 이렇게 뚝 떠요? 음. 숨이 막히게 되거든요? 음. 근데,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기억 못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눈이 완전 이제 새벽 한두 지나도 되면 눈이 떠져서, 어우, 내가 왜 있겠지? 모르는 거지. 그게 다 하고. 그리고, 목,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 이 머리를, 음. 목에 얹고 살았잖아요. 음, 들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 목이 밤마다 회복이 돼서 목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이 또 목이 안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숨과 목, 목숨은 음. 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여구소에 오시면 음. 심한건강병원에 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꿀잠TV 많이 찾아보시면 네. 네, 네, v 네, 네, 네, 네. 네. 이상으로 어르신 어르신들의 음.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음. 잠시 나눠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